하셋 네! 반갑습니다. 무험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저는 의대 공부량 간접 체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썸네일부터 PPT 3000장이라는 어그로를 끌었었는데요 조회수 달달하네요 아무튼 이 영상을 만든 이후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후속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의 영상을 준비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공부는 또 어떻게 하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도비, 어크로뱃 프로와 함께 말이죠 <웃음> 구독제의 <웃음> 구독제, PDF편집 프로그램이고 PDF편집, 변환, OCR스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무료버전인 어도비 리더에서도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는 어도비 스캔을 활용해 외부 자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쿄먼트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해 동일한 어도비 계정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패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편집작업을 이어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듣게 된다면 필기를 하는 게 먼저겠죠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산부인과 강의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General Consideration of b Evaluation 즉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평가라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필기를 할 때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게 어떤 친구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받아적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밑줄만 치면서 듣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그 중간쯤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 들만을 중점적으로 필기하고 강조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도비 어크로뱃 프로에서 텍스 상자를 만들어서 필기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에 하이라이트를 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나중에 정리해놓은 패드에서는 어크로의 리더로 그 필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보통 교과서에 기반해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물론 모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강의를 A4 용지로 따지면 20장, 그리고 PPT로 따지자면 이제 80에서 100장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강의로기 시험 하나에 10개, 많으면 30개까지도 주어지니까 슬라이드 3000장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훑어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듯이 요약권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거고, 이제 달아둔 주석이나 하이라이트 필기등은 오른쪽 주석 칸에서 모아서 보거나 검색을 해가지고 특정 키워드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본을 만드는 방식을 제일 선호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눠서 정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죠. 이 정리본을 만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내용을 마법처럼 줄일 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해가면서 만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다뤘던 임신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사실 강의록에서는 줄골로 10줄이 넘고 슬라이드로 치면 5슬라이드 10슬라이드가 되는 내용을 초압축해서 이렇게 줄여놓는 겁니다 좀덜 중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제가 공부를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이제 보시면 아까는 영문으로 적혀있던 내용을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한글로 적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추출해서 이렇게 강조 표시하면서 적어놓고 이렇게 보통 정리를 진행했었죠. 저는 보통 이렇게 워드를 사용해서 정리본을 만들곤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분노트나 노타빌리티 같은 필기 앱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크로뱃 프로를 이용해서 두 파일 모두 이제 자유롭게 PDF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PDF로 파일 형식을 통일시켜 놓기는 한다면 나중에는 다 같이 취합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병합해서 만들어둔 규제를 더 요약할 수도 있겠죠. 여기 에크로의 프로에서 PDF 페이지 삭제를 누르면 관련 없는 페이지를 삭제하고 저장할 수도 있거나 특정 키워드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해서 문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본을 만들면서 한번, 친구들에게 정리본을 설명해주면서 한번,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 모아놓은 정리본으로 혼자 공부, 이렇게 반복학습을 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주면 꽤 많은 양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어떻게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pdf 파일들이랑 아이패드만 가지고 계속 혼자 돌려보면서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료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그 외부 자료가 오프라인 자료라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어도비 스캔을 사용하면 사진을 찍어 사입할 수 있게 되고요 혹은 이렇게 온라인 자료 논문이나 교과서의 PDF 파일을 스캔해야 한다면 이제 어도비 프로 내에서 OCR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OCR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를 오히려 역으로 모드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기능을 이제 발표 같은 걸 준비할 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텍스트 인식을 해주게 되면은 이후 PDF를 사용할 때이 PDF 속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이제 논문 아니면 교과서 아니면 강의록에 있는 텍스트들을 pdf 파일에서 알아서 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타자로 하나하나 칠 필요 없이 그대로 복사하고 워드에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번역기에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내 자료에 가져다 쓰는 등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음, 진짜 진짜 열심히 했던 기록들이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께서도 시험기간에 공부하는 방식이나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웃음> 어도비 광고를 받긴 했으나 <웃음> 저는 이 광고를 촬영하기 3년 전부터 실제로 어도비 어크로브 프로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아아 아, 아, 진짜로 만약 PDF 편집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어도비 어크로베 프로를 사용해서 핸드폰, 패드,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문서를 편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중간고사를 앞두고 요약본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